가방 <웃음> <웃음> 그거 그거 그것만 주면 돼인피즈 드래더 45개랑 아, 준비했어 룬이랑 어내 와서 레이피어보다는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아그 오티어 가방 필요하신 분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저 오티어 가방 만렙이에요 네그 아웃피팅 만렙비에요 아웃피팅 저 높아요 만렙비야더잘 나오잖아 아웃피... 아머, 아머링 160이에요 저 음흠. 우리 달로 달로 가요. 혹시 탑미드 네. 바텀으로 그냥 돌려도 되나요, 얘기? 어네. 탑미드, 탑미드. 지금 버금 로 가? 버금 해야 될것 우리 발록 위주, 발록 위주로 움직이시. 바텀, 바텀, 바텀. 바텀 가겠습니다. 발록 해주면 좋지. 발록 바텀, 먹고 먹고 <생과> 바텀 먹고 미드 먹고 바텀 먹고 미드 먹고 저 발록 힘 싸움 보고 어 미드 힘 싸움 보고 바텀 먹고 미드 먹고 발록 보고 계속 그렇게 합시다. 얘는 나무 나무 바로 캐러 가. 내 네, 이동 속도가 와. 1등이야. 아, 나무 캐. 난난 나무 캐고. 그 들어가 있을게. 얘님이랑 여기 안에 안에 들어가 있을게. 여기 뭐. 근데 뭐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 네. 빨리 차는 거 같아. 봐봐. 딱 똑겠네. 저 안에 있어 봐요. 빨리 네. 차는지 확인 좀 하자. 졸로스키 얘만 놔둬 보자. 아니, 아니, 빨리 차요. 빨리 차는 건 맞아. 왜냐면 아, 빨리 차는 거 차는, 맞아. 어. 차는 속도가 뭐 다섯 명 정도겠죠? 아. 어, 저기 훨씬 빨리 차잖아 저기 지금. 그러네. 바로는 n 중지 잘 하셔야 돼요 바 i 스틸 조심 바 g I 중지 이거 전판에 바 what I'm doing. I d o n 오케이 오케이 h a t I'm d o i n 버스 d 버스 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what I'm d 실 i 주시고. 했어요. 네, 오케이. 했어. 일단 밀어냈어. 앞쪽 밀어냈어. 다. 앞,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별별별고 별고. 별고. 달달달일부터 아. 부터다부터부터다리가 해를 잡을 거야. 이거 롤할 때 오디 온대. <웃음> 나이가. 이랑 해랑 끼지 말자니까. 바텀. 오케이 연습합시다. 바텀고 바텀고. 바텀고 바텀고. 해디리는데 개미래인데? 아 밀려나 미드 미드 한번 보고 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벌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드 괜찮아. 재네 어차피 미드, 락 걸려서. 지원 필요해 미드 지원 필요해 미드. 아, 락 걸려서 아무 의미 없어요. 아, 네, 아무 의미, 없어서,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무조건 달부터 먹고 가야 돼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곧간 간다 그럼. 아 일단 난 여기 가있 가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달을 먹으야 상대방이 무빙이 안 좋아지거든요. 디아블로는 <웃음> 아직까지 피 짱짱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 친구 하나 있으면 거의 뭐 일단 100%이더라. 저거 디아블로 너프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게 또 뽑는데 은근히 리스크가 있는 거라서 사실. 저기 잡았어요, 아까. 너무 미리했어한 마리. <웃음> 아, 잡 잡을 때 있죠, 잡을 때 있죠. 근데 근데 이게 네, 비전 쪽에서 나오면은 진짜 이게 불리해져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제군들 잘하고 있나? <웃음> 나는 지다 갑니다. 한 마리 나... 작업해가지고 여기 달에다가도 뭐 소환해놓까? 을 여기... 원래 서머닉스 톤 비었는데? 아까 유, 유령 해놨는데 유령 다 죽었나 보네. 아니요, 어, 유령도 많이 아, 났었어요. 한쪽 곰... 비어 있어요 한쪽. 문 잠가놓고 곰두개 깔아놓으면 한두명 와도 막히거든요. 곰이 문 치는 거 곰이 다 때려줘, 때려가지고. 이거 아까 그러니까 별을 도와줘야 되나 이러면? 잘 먹고? 아니면 잘 먹고... 먹고 저 아저씨 작업할까요? 잘 먹고 아저씨 작업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또별 먹으러 가도 되고 편한 대로. 어떡할래? 요 아, 아저스, 아저스, 아저스 필요한... 작업이 나을 것 같아. 장산 한번 갔다가 곰 뽑아놓고 가죠 그러면? 그러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줄 왔어요. 우리 꺼네 그 아저, 아저스 작업. 네. 가죽 좀 있으면 가죽 좀 갖다주세요 여기. 어 광석 도 필요해? 광석 필요해? 요 에다가. 광석 아니 광석도 있거든. 광석, 광석. 다 어.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다캐갖고 아, 가죽, 가죽, 가죽 가죽 가죽 가질게. 이거 가죽 먹을까? 리피터 리핀, 거면... 리피터 업그레이드하게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때 느데핀 가면 가죽 먹기 좋거든요. 예 네. 나무는 나무는 여기서 하고 있긴 한데 뭐야 이 새끼는 아귀어나온 잡을게요 요거 잡고 밑에 늑대 잡으면서 서머너 깔게요 네자 아, 이제 그러면 저기 저기 지금 몇개 필요해? 125개 공아 가죽 가죽 가죽은 3 0 개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먹고. 아저스 먹고. 리피터에다 난... 그냥 리피터에 그냥 면 돼요. 리피터 그 전방에다가. 아, 늑대가 없어, 갑자기. 야, 아저스 지금 이0 개는 저 밑에. 밑에. 늑대로 밑에. 늑대밑로대 아. 늑대 갔다가 제가 이거 달쪽에다가 앞뒤로 곰두개 깔아 놓을게요. 네. 대지 달쪽에 거. 달쪽에 하나 레이스라서 한 자리밖에 안 뛰어. 서머아 오케이 오케이. 응. 일단 대대로 늑대 보스로. 어, 늑깨보스핑 여기에 여기. 예, 다른 게 있는 데 집이랑 집이랑 다른 데 살아요 아이고이이 그리고... 나무 이 나무 이십이 나무 22개? 나무 이십이 나무 이십이 나무 이십이 나무 나무, 피터, 나무 22개. 난 가실땐 벽에 딱 붙어가버려요 다음 바로까지 먹으면 풍싸이 이기다 음... 오케이 다 챙기고 자 가죽 좀 키워주세요 저 바로 가서 공포하놓고 해로 갈게요 발 먹힌다 응 제가 바로 갑니다 저도 이거 가죽 자원 어디로 넣으면 됩니까? 왜 안돼 왜 안생겨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빠지면 되는데 발몇 명이야? 네. 너 혼자서 먹고 있었냐? 들어가라. 어 버르장머리 보소? 일로와 안되지 장님 가죽, 가죽, 가죽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셨죠? 가죽은 그 리피터인데 지금 리피터, 리피터 필요 없고 지금 광석 광석 100개랑 나무 100개 텐트 업그레이드 어차피 쟤네들 올 지역이 별쪽 밖에 없으니까 돌아와서 오면 광석 1 100, 광석 개만 햇쪽 텐트에 좀 넣어주세요. 광석 탈쟁이. 75개, 75개 있어요 나. 할0 0 개만 있습니다. 여기 유령이 유령이 다 깔려 있어 무슨? 이거 수리 가능? 어? 다 수리 수리는 다 가능해. 오케이 저뽕 하나 빨아놓고. 왜 이렇게 잘 도망다니냐? 아 이거 반대쪽으로 한 명이 돌아야 될것 같아. 걔쟤 그냥 삥글빙글 돌기만 하잖아. 대화. 아 혹시 나무 나무 있으면 이거 문 잠가놓으면 좋은데? 나무 몇 개나 필요한데요. 팸사 갈게요. 100개. 125개인가? 양쪽 양쪽 다 하려면 100개. 나무 남은 게 없는데. 나무 80개, 80개. 보시 다니. 그러니까 한쪽 문은 제가 잠갔거든요. 가래. 문 잠가 놓고 곰 뽑아 놓고 이제 별 가면 될것 같아요. 아론 4분. 오케이. 바론 4분. 거의 따라왔다 점수. 이거 질, 질 자신이 없다 이 정도면. 그래서 바로한 마리 죽었나? 우리 두 여기 가운데 두 마리 보지 않았어? 아 여기 있네. 이거 형들 나나 이겨야 돼요. 나 이거 이, 이 이기고 이제 가게 내려가야 돼요. <웃음> 오케이 이거 주고 싶어도 못짐 이제. 바로 스텔만 안 당하면 이번에. 바로 스텔만 당하면. 나나 당해봐서 암. 아까 우리가 했.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까도, 우리, 아까 아까 아까 전판 당한 거 아니야? 아 우리가 했는데. 진짜. 우리가 스틸한 거잖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어제 어제. 아, 아 어제 우리 우리 보건님하고 아. 아. 아. 나랑 우리 할때 스테란 안 했어요 그죠? 키가 많이 나는데 네. 여기 남은 거. 13회에서. 여기 뭐 그죠? 어 잠깐만. 좀만 좀만 해 아. 존나옴 해 존나옴. 안돼. 해로 해로, 네. 해로 해로 우리 해. 미드 미드. 이 새끼 잡아. 이리 와이 새끼야. 우와, 우와, 아, 와, 와, 나이스. 와, 새끼야. 나이트 덮, 덮막 덥고, 아주 덥고. 마인드 바로 해 넣어야 거, 돼. 마인드 바야 돼. 해로 빨리 와서 마인드 바로 넣어야 돼. 마인.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마운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바깥 에3명 대기 중이래. <웃음> 근데 아직 3분 남았어 아직 여유로. 어, 남은 세. 바로 1분 남고 뛰면. 폭타지. 오케이 해 가는 중. 태양. 남무세 어,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오우 세게 남 세게 밑에 가고 있음 오자마자 태양에다 바로 해, 해, 너무 많은데 애들 여기? 내가 올게 태양이요? 왜냐면 죽으면 죽으면 망하니까 요민이 아까 전에 그 나무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장군이 거기.. 거기.. 거기 지금 있을 아, 필요 없어요 애들.. 애들 해에 있어고 해로 와야 돼 나... 아.. 여기 문만 잠가 놓고 가려고 문.. 그냥 뚫린다니까? 아니아요 아니, 공을 깔아놔서 혼자 가서 못 들어와요 25개 부족한데? 25개 부족해 와. 광석 광석 막을 것 같기도 막아야겠다 아니 발로.. 그러니까 그 발록 두마리좀 충분해 결전했다 아 나이스. 오케이. 이거 이제 잘 신경 안 써야 되거든요 우리. 별별돼 있나? 서머링스톤 작업 돼 있나? 저은 모르겠어요. 별도 이제 먹으러 가죠. 발로 먹고. 텐트 버프 거 재료 몇개안 남았거든요? 오케이 뭐 필요한 거 있을까요 지금? 광석, 광석 조금이랑. 광석 25개. 나무는 내가 다채워가지 나무 그냥 광석 광석캐서 갈게요 그러면. 아니야 나무 내가 보기엔 70개 부족한데? 나무 내가 다캤다고아 했다고? 너 바로 넣어주세요 바로. 그냥 광석 25개. 오케이 광석캐서가그러다 예. 네. 나무 다 채웠어. 오케이. 제네즈 잘 먹으려면 최소 두명 이상 가야 되거든요. 나무는 날은 이제 끝났고. 광석 어. 25개. 안 가는 애 비켜 놓을게. 발록 잡으려고 한다. 될지 바론 30초. 30초 바로 바론, 바론 뛰어야 바론. 바 뛰어, 가야 돼 바론 가야, 돼. 바론 가야 돼. 공고. 바론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미드 정리됐거든요, 지금. 오케이. 바론고. 제가 뭐 1등으로 도착해 보겠습니다. 어, 이미 앞에 키. 있는 사람이 있네? 바로 5초 전 이거.. 그거 업그레이드도 되는데? 어, 바로 시작 게이트도 업그레이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나 앞에 막는다? 잠해지네 아, 어딜.. 어딜? 어, 다매지. 바이바이. 야, 근데 이렇게 비린비린 게임을 계속하네. 전판은 너무 어, 따라 접속 뭐, 아, 8메네. 뭐, 어, 끝나 버네거 뭐, 아니야. 그, 뭐, 뭐, 잡히고 정해진 그런거잖아요 근데 이거 트어 같은 게 있을 거 없으니까 이렇 쓸수는 이제 내부적으로. 기억해요. 어... 그가 수치상으로 보이지 않는 테닉스 <웃음> 그러니까 리스크 <웃음> 같은 건가? 좋았어. 바론 컷락 걸렸고. 이제 이제 별, 별고 별고. 바로 별고. 바로, 바로, 별. 별, 별. 별, 별, 별. 별. 바로 별고. 바로 별고. 바로 별. 바로 별. 바로 별. 앞에 아까, 앞에서 버, 아까 버프 광석 필요하다는 곳이 해였나요 광석. 어. 어. 해, 해, 그러니까 해. 해. 해. 해 텐트. 해 가서 버프 해 놓고 갈게요, 저는. 오케이. 어, 해 텐트. 오케이. 다별 가지고 가 서머링스톤 비어 있는지 봐야겠다. 제가... 저곰저곰두 마리 해... 해. 있거든요해 어, 텐트 넣어봐요 그러면 뭐 생기는지, 버프 뭐 생기는지 그럴거예요그 어. 점수 빨리 오르는 버프 아니 점수, 점수 빨리 오르는게 아니고 첫번째 올리면 공격력 올라요 아 그래요? 음. 어 공격력 올라 지금 어. 공격력 지금 네? 버프 내꺼 가는 길에 애주 임파워 붙어있잖아 지금 임파워 붙어있잖아 두개 무한으로 이번 버프 확인해봐요 업그레이드 했어요? 아. 했어 임파워가 등급이 올라간건가? 어 등급이 올라가네 2단계그렇지치단계로 그럼 그냥 그래, 별로가죠? 별? 버프 어디서 거기... 본다고요? 왜? 그 체력바 위에 체력바 위에 떠있잖아 떠 네, 떠있는거 아, 아 그러네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돼. 아, 리피터가 별가는거지? 별 별가는거지 지금 별별 네, 네, 네. 아, 리피터 개센데? <웃음> 오, 리피터 쎈 되게 세와 저기 좀 우리 가운데 미드로 많이 오네 미드도 뭐야? <웃음> 이제 별, 별 뚫어 놓으면 될 듯. 해는 발록 두 마리 있고, 다른 곰하고 유령 있고. 아, 죽어. 너 누구니? 너 여기서 뭐해? 너, 너 그러다 죽어. 너내 팀도 다 죽어. 아니 내가 죽어. 어, 나 죽는다. 아, 겠 <웃음> 얘네들 이거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냥을 안해 새끼들이. 어 잠깐만. 나 죽어 나 죽어. <웃음> 어. 물량. 일받다 나밖에 없네. 뭐, 뭐, 나밖에 없네. 아, 네, 아, 네. 우리 우리 우리밖에 없어. 우리 밖에. 저쪽 왜 이렇게. 나, 많이 아 근데 샤콘닉거 채로 내가 다 먹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존나 빼는 중 그래서. 거기 그곰 있을 거예요. <웃음> 곰 소환. 아 근데 나 다섯 명 물렸어 지금 근데 사실 우리 팀이 이동 안 하는 것도 저 두, 진영 두개 이상 먹으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 락스 네. 걸려있고 이동 안 하는 와나 진짜 팔라딘 미쳤다 여섯 명한테 맞는데 안 죽고 지금 본진 돌아가는 중와 저거 같다 하지만 그... 그거랑 그래 그... 나이스 나이스 살았쥬 이거 아웃포스트에서 업그레이드 되네 텐트 업그레이드 하면은 부활되네 해서 아니구나 해, 해가 아니구나 저기서 저기 저, 범인인가? 새로 그냥 아무데나 써버리고 그냥 업그레이드 한대 데나 써요 그냥 그냥 써버리고? 와 리피터 나도 저거 쓰고싶어 리피터가 뭐예요그 그 마을 위에 아 그, 공폰맹기? 네 물어봐야겠다 물어봐야지 야, 야, 얘네들 왜 포기를 안 해? 원래 이 정도 차이 나면 포기하는데. 담비필안 가나? 내가 한번 써보고 써봐도 되냐고 물어보는 중. 야, 얘 뭔데 이렇게 안 죽어? 너 누구니? 뭐야? 얘왜안 죽어? 아안 된대. 어. 안 된대, 안 된대. 시. <웃음> <된대. 씨>. <웃음> 어, 잠깐만 줘봐. 업그레이드는 내가 했는데 나랑 나랑 엑스님이 했는데. 얘들아 문 열자. 문 밀어. 밀어버려. 저 발로 우리 거 아니죠? 우리 거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 야되 않나? 삼0 초만 쓰자. 문 앞에 문 앞에 일장판. 어 우리 거 아니 우리 거 아니. 문앞문 앞에, 앞에 일장판. 우리 거 <웃음> 아니. 아니. 하긴 집어넣어 들어가야 돼. 이거 으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발로까지 다 우리. 아니 발로 칸테 닫으면 우리. 아1어초어 쓰자. 아니, 진짜, 뚫었어 뚫었어 뚫었어. 진짜 진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거 문입구 쪽에 있지 마요. 그러니까 점수 빨리, 빨리, 빨리 오르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 가이드 봤을 때는 그냥 어쩔 마에있는 아, 그거 좀다 먹으면 되는 거 같은데. 다 먹으면 아. 되는 어, 거같은데 배필 같네 배필. 이게 다 먹어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있는가 싶어서. 아 그래도 우리 연승 잘 달린다. 너무 개꿀인데. 아 근데 이건 역전한 거라 더 재밌다. 전판 그러니까. 너무 시시했고 우리가 바로 먹고 역전한 거잖아요. 네네. 초반 점수가 아, 전혀 중요하지. 차이가 나도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 네. 첫 발언이 발원이... 제일 중요한네 그때까지 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발언하고 내가 첫 발로 발원이... 해바... 중요해. 발로 한번 깔아놓으면 영영 우리 거예요. 그날 때까지. 초반엔 그치. 그냥 거점 주고 사전 작업 해놓은 다음에 바로 때부터 역전한다 마인드 어, 가도 되는데요. 그, 이거 거의 고정 전략 될것 같은데? 끝! 그, 놔! 네. 완벽! 근데 그 전에 나이스. 발로그 2몰이 뽑아야 돼, 그렇게 할 거면. 네, 그러니까 자원 모아두고 스톤도 어. 모아두고 하다가 바론 타이밍 돈 전에... 네. 아니 이거 해체 시 딜이 사기야, 지금. 아, 아 나이스. 스님한테 맞아 봤는데 4박 먹고 죽던데요 어. 아니 아, 돈이, 너, 돈이 너무 잘 벌려, 아조스랑.